구독과 좋아요 부탁드시ます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어제 미세먼지 수치가 최악으로 푸왕푸왕푸왕푸 지난 문제까지 왔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도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좋아좋아! 좋아.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바로 일본 소식은 아니고 속보를 권유하려고 해요. 나나가 속보? 바로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무기한 연기라는 속보입니다. 아,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전에 저랑 에나님이랑 만든 콘텐츠가 있으니 아직 안 보셨다면 여기 클릭!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시쯤에 예정되어 있었던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인데요.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과 이더리움 소큐리티 커뮤니티가 체인서큐리티에서 확인된 콘스탄티노플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콘스탄티노플의 하드포크 업데이트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또 이렇게 연기를 했네요. 이번에는 하드포크를 할까? 라고 살짝 기대를 했는데, 더 연기를 하다니. 갑자기 하드포크 연기를 해서 고래서와 채굴업체도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와 함께 대체 왜또 용기를 했는지 발표 내용을 같이 볼까요? 이번 문제는 EIP1283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IP1283은 콘스탄티노플 EIP 중 하나인데요. 이더리움 기반 DApp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높은 가스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EIP1283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불필요한 가스비원을 추리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EIP에서 버그가 발생한 거예요. 그 버그가 뭐냐면, 현재 그현된 EIP1183으로는, 공격자들이 코드상에 있는 빈틈을 통해 사용자가 보유형 암호화폐를 흔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성금 전 단계에서 핵가가 끼어들어 이더리움을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공격 때문에 2016년에 발생한 다오 사건에서도, 큰 해킹이 일어나서 약 360만 이다만큼의 피해가 일어났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콘스탄티노플은 원래 작년 11월쯤 진행이 되어 있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테스트넷 과정에서 버그가 발견되어 일전을 연기했고 드디어 이번에 하드포크가 진행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또 연기를 한다는 소볼에 따라 이더리움 가격은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속된 버그 발생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가 치러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버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드포크 연기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 이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아직 정확히 언제 하드포크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일조는 18일 날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 이후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발팔게 인포에서 콘텐츠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빠이바이